좀 전에 한 거는 우리는 숫자 계산법이다 그죠? 좀 전에 한 거는 우리는 숫자 계산법이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심리 테스트는 숫자 연산법으로 하는 거다. 자 이것은 어떻게 되면? 이거는 명제가 없어도 관계없다. 어? 명제 없이 하는 거야. 이? 자 이거는 명제 없이 우리가 물으러 가면 한 마차 봐라 이런 게 이제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야. 우리 점제도 아닌데 점제또 취급하면 안되겠지만 그럴 때 우리는 기존 측은 추출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명제가 생기는 거지 이거 추출했으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명제 추출법이다 명제를 어떻게 추출할 것인가 자 이것이 명제가 설정이 되는 거야 그쵸 그렇죠? 이것이 우리는 숫자 침리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자, 하나는 운의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개운 상담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몸이 아프다 심리적인 질환이 아니라 우리가 운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운세 상담법이다. 운세 상담 심리 테스트다. 자, 운세를 상담하는 심리 테스트. 자, 이거는 우리는 아홉 개 숫자로 풀게 된다. 아홉 개 숫자로 이 과정이 끝나고 다음 단계다 그죠 자 여기서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정말로 우리는 심리 상담 우리 테스트 심리적으로 우리는 어떤 압박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목적은 힐링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심리 교정을 위해서 심리 치유를 위해서 그다음에 심리적인 이제 문제를 추출하기 위해서 풀어가는 거죠. 그러면 너는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힘드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운세상담 심테스트법이고 심리 심리상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런 원인과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이거는 원인과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단계는 첫 번째 이거는 나중에 또 해야되지만은 자 우리는 첫번째는 우리가 이네개의 숫자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우리는 각각 하나씩 선택해라 는거다 그럼 여기 서는 1부터 우리는 9까지다 자그 다음에 우리는 숫자 하나를 선택하게 된 여기 밑에 치운데 여기 치워봅시다 자 이제 두번째 카드를 두번째 숫자를 뽑으실 때는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4장짜리를 우리는 1부터 4까지의 수만 사용한다 1부터 4까지만 우리는 사용한다 자 다음 단에 우리는 숫자를 할 때는 이 방법 한 개만 일단 쓰면 합시다자 1부터 4까지가 구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1부터 3 까지 숫자를 이거 전부 다 1부터다 3 까지 숫자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게 되는거다 여러분 이 푸는 방법은 운세감정법을 푸는 그 절차가 이기이 똑같아 이게 들어가는 숫자도 똑같은 방법이다 해석법이 그러나 그 방향이 달랐을 뿐이지 그 심리 테스트하는데 심리 테스트 순서가 다를 뿐이지 자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그 다음에 우리는 못 뽑겠노? 우리는 1에서 5까지 숫자를 우리는 추출하는 거야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1에서 우리는 7까지 숫자를 추출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4개, 5, 6, 7, 8개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1에서 우리는 8까지 숫자를 추출하는 거야 그럼 초찰 몇 개고 네 장, 네 개, 불 개, 네 개, 이 숫자 아홉 아아 개만 갖고, 여러분 아 상담 다 해보는 거야. 아 음. 자, 차이점은,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것, 이것의 차이점은 이 사이에 두 개가 더 들어가는데, 이 사이에, 응? 어, 어, 3과 5 사이에, 3과 5 사이에 또한 번의 숫자, 1에서 3까지 숫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번 더, 여기서는 1부터 3까지 숫자가 한번더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1부터 3까지 숫자가 연속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럼 9개 중에서 또총 11개 되지. 그렇게 우리가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이 이유와 원인을 추출해내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심리 테스트하는 방법이고 이 아홉 개가 끄는 운세 상담 심리 테스트하는 방법이고 우리는 이 앞쪽에는 어떻게 우리가 명제도 모르고 이럴 때 신뢰성을 일단 이것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을 일단 부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재미로 하는 것이고 이 계산법이 신기해서 올바로 이 머리를 사고를 바꾸는 거야 아 이것이 정말로 많구나 하고 하는 거야 그래야만 우리 올바른 숫자를 딱 추출해 내는 거야 근데 이런 방법을 거치가게 되면 훨씬 저항도를 높일 수 있고 야 집중력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앉아갖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상담을 해놔놓고 이거 앞에 거 없으니 없이 우리는 명제를 딱 두고 이거는 어떻게 엄마가 야는 이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하고 온 거야. 그런데 애는 또 거짓말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될거 같아 하더라도. 그래서 미리 이것을 침을 주는 거야. 일반 운세사는 어른들이 그거는 이거 필요 없이 이거 갖고 바로 상담해 나가도 돼그래지만 애기 같은 거는 신뢰성을 탁 심어주고 호기심을 탁 심어주고 그래야 머리가 팽 튄다 이 말이야 기억력이 있어 그렇죠? 그렇게만 푸는 거야 그러면 이거 숫자만 가지고 이것은 단지 섭성심에 두뇌에 있는 거다 내가 타고난 거하고 내가 공부로서 경험으로서 습관으로서 이 변형된 것을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거야 이것을 푸는 것이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환경이 다르면 어떻게 내가 편한 곳에 가게 되면 가드 뽑는 거와 내가 불편한 데 가서 뽑는 거, 억지로 뭐해라는 거, 그지 질문 테스트도 해보자, 이 하는데 내가 좋아서 그냥 하는 것도 있고 내가 하기 싫은데 엄마가 억지로 시킨 내가 갖고막하기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엔 어떻게 분위기도 안 되는데 이런 게하란안돼고막 거짓말로 짚는 거고 그거 갖고 우리거테스트해봐요 무슨 답을 얻겠노 그럼 당연한 답이거든, 요 그지? 그러면 자, 기 혼자 테스트 하는 거와 친구하고 옆에 있을 때하고 형도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심리 테스트가 행동심리 갖고 모든 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그 이론 자체가 허구다. 그럼 그거는 지가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했고, 내면 심리는 어떻고, 섭성하는 이런 것 붙어 있으니까, 야가 지금 문제가 된다. 야가 지금 잘못됐다. 야가 앞으로 어떤 생명을할 것이다. 그럼 이것이 잘못됐으면 우리는 고쳐야 되고, 타고난 심리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이 자제를 시켜야 되잖아. 야가 뭐 타고날 때도, 어, 성질이 돌, 돌발 행동이 많은데, 지금도 돌발 행동이 많다. 그러다가 친구하고 사고를 쳤다. 그러면 어떻게, 학교에서는 야를 불량학생으로 볼까, 이거? 자기 타고난 천성이 그렇는데, 자기는 행동을 안 했지만은, 어떻게, 친구 때문에 어떻게, 해? 친구와 함께 도배 끊으면 취급되는 거야, 아니? 그럼 학교에서는 불량학생이야. 또 자기는 아니다 이 말이야 토분는그데 이것만 갖고 평가하기는 우리는 정말로 데이터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지가 사오는 가정 내면 심리도 어떻고 지가 환경에서 우리 잘르긴 잘하라고 자 예를 들면 부잣집에서 서는 성질이 아주 안 좋다 하더라도 부잣집에서 잘못 가게 되면 어떻게 아 돈으로 막해가고 이상하게 변할 수도 있고 아가 부잣집에 걱정을 안 하니까 아주 차분하게 공부만 해오나 것이고. 결손 과정에는 어떻게, 지 마음대로 큰데, 그지? 환경도 부족하다면 그럼 얘들이 똑같겠나? 똑같은 운명이할지라도다 다르지. 그죠 똑같은 나이가 키우는 데 다르면 달라, 그지? 누구말때 나는 지금부터 한 1년만 다른데 가서 산다고 하네, 보자. 짐 테스트를 갖고. 내가 편안한데, 저, 어디가? 펜션 같은데 가갖고 테스트 하는 거와 지금 여서 기못 살아갖고 여서 막 하는 테스트하 같겠나? 다르지. 그거 좀뭐 걱정 없이 뚝 있으면 내 편안한 마음으로 테스트 할 것이고. 여기 각박해갖고 내일 모레, 뭐, 때끈이 걱정하는데, 예? 마음 편하게 이 체크하겠나? 못한다, 이말이야 그럼 그거 체크한 것갖고 우리가 답하는 거? 그것이 테스트 해야돼이말이야 그건 일시적인 순간일 뿐이야, 니 그럼 우리 섭성심리는 어디서 끄집어낼까? 그 행동 관찰해갖고 되겠나? 아니다, 말이야이 속에,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그치 이 속에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이 머리에서 꺼집어 내는 것이 바로 숫자 연산법이다 완벽하지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